<웃음> 자 잠깐만 이, 자 2라운드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잠깐 룰 조정 시간좀 가질게요 2라운드 벽에 붙는 거안 된다! 2라운드 아. 벽에 붙는 거 자체가 안 된다! 그리고 칼한번 잡아볼게요 어, 다 달라고 하시네요 <웃음> <웃음> 너무 바뀌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어, 다 달라고 하시요 아, 자신 있네요. 없어요? 일단 칼 잡는 거 드릴게요 칼 잡는 거 일단 그러면, 드리고 벽에 붙는 거 아, 이거 없으면은 무조건 넘어가는데 그치 음... 벽에 그렇게 붙고 싶으면 한 번. 한 번. 벽 이용권 <웃음> 한 번. 한번 하겠습니다. 한 번. 한 번. 네. 네. 칼, 칼, 잡는, 칼 잡는 거지. 잡는 것까지. 만약에 뺏는다면 뺏기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뺏는다면 칼 사용 5초만 할게요. 그럼 저는. 5초? 한번더 해도 돼요. 누가 댓글에 쓰더라고요. 유도와 검도가 원래 같이 있었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고대에 있을 네, 때, 예, 이 네. 네. 전장에서 칼싸움 하다가 붙어서 육탄전할 때 유도 이렇게 됐었다. 네.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장르가. 해 주실 것 같은데. t Stop. Stop. Stop. Stop. s 어디야? 어디야? p Stop. Stop. s t 어 p Stop. Stop. Stop. Stop. Stop. Stop. s t o 맞 시작. <웃음> 어, 어, 시작. 어? <웃음> 아, 스탑! 아? 스탑! 그게 아니겠지? <웃음> 네 <웃음> 어, 짜증나서 못하겠지? 아, 짜증나. 아, 왜웃는거예요 지금 남자 대 남자의 대결이 우스워? <웃음> 아? <미안합니다. 웃음> 나, 웃겨요? 아닙니다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우리 구독자들 진지한 대결을 원한다고요 야! 다시 시작! 예! Yeah! <웃음> 하, 정말 너무 불리한데, 그래. <웃음> <웃음> 자, 계속! 남 시간 8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. 경기 시작. 공포치. 예! 오 아! 유도구. 경기 종료. 차렷. 정맥. 수고했습니다. 아, 아이고 고생했습니다. 그래서 뭐 처음부터 사실 이게 무기가 있으니까 쉽게 보지 않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다양한 걸 경험하고 검도에 얼매이지 않을 수 있어서 이 변칙적인 게 나왔는데 난 이게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2년 차, 3년 차 만에 저 정도 수준이 올라올 수 있는 무술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재능이 있는 건지 검도 자체가 익히면 빨리 강해질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최종 스코어 검도 13 유도 12 검도 승와아아그러 노인이에요 매인이에요 네? 아닙니다 <웃음> 졌다고? 제가 이겼습니다 싸움이표 오늘도 납득할 수 없는 1패를 첫 1패를 안고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뺏들렸잖아첫 <웃음> 1패도 아니고 이거 역시 실질적 무승부가 아닌가. <웃음> 어, 어떤 점에서? 벽 부딪혀가지고 카운수안된거3점 아 있잖아요. 그거 먹으면 나1 5 점이잖아. 그거 제 굿더서 어 때린 건 그러면 다 되. <웃음> 아니 그거는 한명 십오 점. 확실히 넘어갈 때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았어요. 이게 어 회전하면서 뭐가 이렇게 확 도는데 그때 넘어갈 때 그냥 내가 넘어가는구나 했는데 지금은 음 뭐가 어어 어? 하면 이제 하늘이 보이는. 음 진짜 넘어가면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. 아, 오늘 저 해봤는데 진짜 근데 너무 놀란게 뭐냐면 네. 첫 번째로 이 탁! 맛이 간게 태권도까지 하면 이, 이 거리 이상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때리는 거리가 더 나오냐 이 생각을 해가지고 솔직히 어제까지도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생각만 했지 이 거리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보니까 딱 쳤는데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음. 내가 절대 뭘할수 있는 거리가 근데 상당히 때리고 있지. 우리 스텝 터지지 마, 어? 내 맞는 거에, 어? 거기서 마태이가 쭉쭉 가더라고요. 예, 네, 그랬어요. 검도 3배단이 나는 이 거리에서 오는 압박감 때문에 음... 그런 것 같아요. 네, 진짜. 진짜 아... 검도 3배단 맞는 것 같아요. 5단이시잖아요? <웃음> 이건... 그 그냥... <웃음> 오늘 제가 진짜 여기 등이 없었다면 최악급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음. 잡혔을 때이이 느꼈어요 음. 와이 이 클라스가 다르구나 음. 자! 오늘 이렇게 또 대박 배치! 검도 대 유도! 유도 대 검도! 오늘의 승리는 검도! 아! 자 앞으로 싸움이 병더 흥미진진한 대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아 오늘 이제 검도랑 처음 해봤는데 대, 이 거리에 이제 맥스잖아요. 더 이상 늘어날 거리가 없죠. 우리가 대결에서 거리가 없어 변칙에 또 끝을 봤기 때문에 오늘 대결을 토대로 이 거리와 변칙에서 많은 공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